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서 좀 재밌는 상황을 연출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용할 영상들은요 팩셀트닷컴에서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나중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만들어 놓은 거를 먼저 한번 보시면 아 오늘 이런 강의구나 하는게 딱맞히게될 겁니다 자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자 도로가 지금 꽉 막힌 상황이네요 어, 차가 잘 이동을 하고 있고요자 그런데 갑자기 한 차선에서 정체가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 이런 작업들을 이제 마스크 기능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자 똑같은 원리로 자, 항공샷이죠 드론으로 도로를 촬영 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밑에 차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정체가 된 것도 아닌데 자 이렇게 화면의 일부를 멈춰버리는 프리즈 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내려놓구요 어팩 센스 닷컴 아시죠 여기 들어가서 자동차 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자 그리고 동영상에 가서 지금 제가 사용한 영상은 요런 영상은 어, 작업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만약에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을 따라 가지고 이걸 마스크 처리를 할수 있느냐 팩스 어, 아직까지 태컷 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없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안됩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했다면 음 이런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요거 다, 다니다 보면 처음에 큰 차가 요 라인 있죠 이 가드 라인 넘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차가 있는데 그게 없는 부분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은 얘도 다운로드 를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다운 하나 했고 그 다음에 항공 뷰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드론이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죠 요런 것들도 하기 힘들어요 자 얘도 패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카메라가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뭔가 마스크를 쓰면 좌우 분리를 할수 있는 느낌이에요 자 요것도 다운로드 한번 받아볼게요 자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쭉 내리다 보면 음 이런 것도 차선을 이렇게 넘어가지 않거나 서로 겹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겹치는 구간이 있는 것들은 조금 만들기가 어려워서 패스하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게 요 소스였거든요. 자 요것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뭔가 좌우대칭형이다 아니면 직선으로 분리시킬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가능은 해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카메라 시점이 고정적이고 어, 흐름이 요렇게 뭔가를 이렇게 도려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스크로 자 일단 이것도 한번 받아 볼게요 자 지금 저는 이제 도로 위에 달리는 차를 기준으로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용을 잘 해보시면 사용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요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잘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건 당연히 잘 되고 그 다음에 어, 타임랩스로 촬영하는 영상들 그런 것들도 실제로 잘 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빨리 찍었잖아요 그죠 이런 영상들에서도 잘됩니다 이렇게 좌우 뭔가 구분이 확실히돼 있다면 더잘 되겠죠 자 일단 요정도 다운로드 받았구요 요것도 한번 볼까요 음 요거는 카메라가 계속 흔들려서 작업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시점이 고정돼야지 작업하기가 편하거든요 자 일단 이정도 다운 받아서 새 컷에 가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자새 프로젝트 하나 열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가져오기에서 방금 받았던 것들을한 3개 4개 정도 받았죠. 자요것들을 가지고 올게요. 자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렇게 받았는데 처음에 얘부터 한번 해보면 나머지는 쉽게 할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자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뭐 차선을 넘어가는 차량들도 없구요. 경찰차도 한대 지나갔죠. 뭐요런 식으로 잘 차들이 가고 있습니다. 자 요령은 내가 여기서 한쪽을 가리고 싶잖아요. 그 가리고 싶은 부분을 하나 찾으세요. 이렇게 쭉 보다가 어? 나는 이 경찰사가 나오는 장면이 좋은데 이쪽 화면을 멈춰버리고 이쪽만 움직이고 싶은데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화면만 멈추고 여기만 움직이고 싶은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면을 하나 이렇게 딱 찾아주세요. 자 찾아 주시고요자 여기서 프리즈 기능 이거 아시죠 이 장면을 사진처럼 찰칵 찍어서 고정시켜 주는 기능이잖아요 자이 프리즈 기능을 탁 쓰면 여기 3초 정도의 여유분량에 멈춰진 사진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따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에요 따로 저장은 안되고 그냥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따로 저장이 안됩니다 포토샵에서는 저장 이 아니 프리미어에서는 저장이 되는데 여기선 저장이 안돼요 자 얘를 적당히 늘려 가지고요 위로 올려 버립니다 자 위로 올렸죠 자 그러면 자이 부분을 처음부터 다 덮어도 되구요 아니면 아, 앞에는 여기까지는 두 라인에서 차들이 다 가는 걸 보여주고 여기서만 화면을 덮어서 한쪽만 흘러가게끔 해도 돼요그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정지된 영상이 사진이죠. 덮고 있으니까 밑에 게안 보이 이게 있잖아요. 이거죠. 있는데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덮어져서. 자 그래서 여기서 동영상에 마스크를 갑니다. 자 그러면 마스크 기능이 많지는 않아요. 어떤 특정 형태로 오려낼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좌우 분할을 할수 있는 이런 필름 스트립 같은 기능은 있으니까 얘를 쓰세요. 자 여기 보면 필름 스트립 말고 분할이라고도 있는데 이 분할은 이렇게 회전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범위를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범위를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지만 필름 스트립보다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름 스트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려요. 90도로 딱 돌렸죠. 자그 다음에 여기, 여기 핸들이 있잖아요. 핸들을 잡고 쫙 당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치를 이동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자요 경계면이 뭔가 좀 어색할 것 같다 그러면 여기 피더값 깃털이라고 돼있죠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피더값을 살짝 높이면 되는데 이 수치를 너무 많이 높이면 이 경계가 다 불분명해 지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세팅을 하면 됩니다 자그러면 지금 가려진 위치는 어딘가 자 보세요 마스크로 여기만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마스크 란 말은 덮는다 무언가를 덮어서 거기만 보이게 한다는 뜻이고 덮이지 않는 부분은 뚫려 버립니다. 뚫리면 여기 부분이 보이겠죠? 마스크로 가려진 부분은 여기가 보이겠고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플레이를 해보시면 여기가 딱 멈춰져 있는 상황이 됐죠자 앞에서부터 보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쭉잘 가다가 아좀 답답하니까 속도를 좀 올립시다. 자 속도를 한 요정도 세배로 올릴까요? 자세배로 올리면 줄어들었죠? 자그 대신에 얘는 지금 요런 것들이 다 체크가 돼 있어도 같이 묶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땡겨주시면 되는데 자 요런 것들이 조금 실수하실 것 같다 그러면 얘두 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G를 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요. 컨트롤 G 그리고 여기서 속도를 이렇게 하면 두 개가 같이 따라옵니다. 이렇게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작업할 때는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해제 컨트롤 s 프트 G 누르면 두 개가 또 따로 놀아요. 얘는 복합 클립하고는 다릅니다. 복합 클립은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고 하나의 영상처럼 만드는 거고 그냥 그룹은 작업할 때 이어 붙어 있으라고 컨트롤 G 눌러주는 개념입니다 아, 요거는 구분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앞에서부터 빠른 속도로 한번 볼게요 자, 차가 쭉 가다가 이쯤에서 마스크가 덮여져 있는 부분 있죠? 탁! 멈추고 이쪽 차는 이제 안 움직여요 무슨 일인지 재밌죠? 자, 그러면 요거를 반대쪽으로 다음에 볼까요? 자 이쪽 차량들만 멈춰버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선택하시고 자 여기 오려내기 마스크 가서 지금 여기 필름 스트랩 있잖아요 이거를 굳이 이쪽으로 옮길 필요가 없어 요 이렇게도 해 상관은 없는데 그냥 아까 상태 그대로 놔두고요 요 모든 마스크들은 이걸 반전 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보이는 상태고 여기가 뚫린 상태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얘를 한번 눌러주면 역방향 이라고 반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뚫리고 여기는 안 뚫린 상태가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플레이 하다가 띡 멈춰서 자, 이쪽 차량들만 움직이고요. 이쪽 차량들은 정체가 돼버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작업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더 적용시켜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하느냐. 자이 사이에 간격을 좀 좁혀 가지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곡선이라서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얘를 45도로 한번 틀었다. 그래도 좀 애매해지죠. 이 차들이 이 도로폭에 딱 맞춰서 달리는 게아니더라고요자 이렇게 만약에 해버렸다. 그러면 얘 플레이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요. 이좀 어색한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차가 계속 복제돼서 튀어나오잖아요. <웃음> 이런 부분들이 좀잘안 돼요. 어,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형태로 뭔가 마스크를 따낼 수 있다면 좋은데 아직까지 이 캐컷에서는 이 마스크의 어떤 모양을 내가 입력시켜서 할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뭐... 다른 영상편집 프로그램에서는요 이걸 마스크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레이어에다가 검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뭔가 레이어를 덮어서 적용을 하면 검은 부분은 뚫리고 흰 부분은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포토샵에도 있고 다 있는데 아직까지 얘는 적용이 안돼 있습니다 뭐 적용을 시켜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형태가 일정한 것들만 뚫어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거예요자 그러면 나머지 소스도 복습하는 개념을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있죠 자 이건 그냥 지웁시다 자 지우고 자이 차량 한번 쭉 보면 처음부터 다쓸수 있냐 어 지금 이 차량 되는문제예요이 차량이 이 도로의 난간 있죠 이 가드라인 중간에 중앙 라인을 가드를 이렇게 덮어서 지나가 버리잖아요. 요차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 반대쪽으로 차들이 넘어가지 않는 구간만 쓰면 이건 할수 있습니다. 자, 찾아보면 큰 차들이 좀 지나다니잖아요. 그죠? 요런 건안 돼, 안 돼, 안 돼. 작은 차들만 다니는 구간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 요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큰 차들 왜 이렇게 많이 다녀요? 아, 이 도로 문제 있네. 자, 그러면 일부 구간만 한번 써볼게요. 자 반대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차들만 나오는 구간 한 요정도면 될것 같죠? 어, 아슬아슬하게 요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요정도를 잘라요. 앞에 거 버릴게요. 자그 다음 여기서 플레이를 한번 쭉 해보고 자 우리는 지금 연습만 해보면 되니까 이거 완벽하게 지금 할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완벽한 상황이 연출 안되는 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요정도? 어, 아직까지 괜찮아요. 큰차 안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아요. 야, 괜찮아 왔죠 여기서부터 안 돼요 자 그런데 제가 고의적으로 요차 지나갈 때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잘랐습니다 뒤에 거 버릴게요 자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구간을 찾아 주면 되는데 자 어디를 가릴까 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반대로 역전 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 저는 요 화면에 가득 차있는이 느낌이 좀 좋은 것 같거든요 자이 상황을 멈춰 놓고 프리즈를 한번 걸어요 자얘를쭉당겨서 위로 올려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막아 버리고요 앞쪽도 이렇게 막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근데 처음에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보여주고 싶으면 자 이렇게 차두 대가 양쪽 라인이 다 달리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그냥 앞에 일부 거관 열어놔도 되고요 아니면 막아버리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 당겨 놓으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잘못 눌렀어요 마스크 가서 자 요거는 요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요렇게 뭔가 타원형으로 생겨 먹었는데 요걸로도 얼추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원을 썼다. 그러면, 원도 이렇게 잡아당기면, 타원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길쭉하게 잡아당겨서, 살짝만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리고 밑으로 살짝 내려면, 요 라인하고 얼추 맞아 떨어져요. 근데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이걸 더 잡아당긴다. 그럼 다 씌울 수 있죠? 그럼 여기 곡률이 좀 심해져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얘를 두개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거는 얘가 맞기는 한데 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근데 이 부분에 차가 안 지나다니면 상관이 없거든요. 이렇게 좀 크게 해서 곡률 때문에 여기는 안 되겠네요. 여기 차가 좀 잘리잖아요. 그렇죠? 어, 요거를좀더 비틀어도 되나? 어, 안 돼요. 곡률이 너무 커요. 이렇게 좀 줄이고 이쪽을 좀더 당깁시다. 쭉 끝까지 당겨서 이렇게 조금 더 조금 더그 다음에 각도도 조금 틀고 자 얼추 됐죠 얼추 음. 대표님 이럴 것 같으면 선생님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이거 쓰시죠 뭐 <웃음> 거의 그렇게도 상관 없을 뻔 했어요 자 여기 밑에 구간을 거의 다 덮었습니다 지금 요흰 라인들 잘 보세요 흰 라인 점선 라인이 아니고 흰 라인들입니다 이흰 라인이 난간 따라가게 다 만들었어요 거의 자이 상태에서 자 플레이 해보시면 음, 이쪽이 뭐 멈춰져 있는 거죠. 자, 아주 잘 됐죠? 자, 나는 반대 상황 연출하고 싶은데 선택하고 여기서 반전 눌러 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이지? 여기 왜 멈춰져 있지?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요만큼 제가 덮어 놨었잖아요. 자, 요거를 빼고 보면 처음에 양쪽 라인에 차선에 차들이 잘 가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지? 하고 멈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상에 재미를 좀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투명 차들이 생겼네요. 차들은 반대쪽에서 지나온 차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 난간에 구멍을 뚫고 이런 식으로 빛만 보이는 부분도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트럭은 트럭의 상단 부분이 잘려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음,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죠. 여기서 속도를 올려요. 속도를 빡 하고 올려 버립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뒤에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브레이크해서 자르고 자, 여기 부분 한번 볼까요? 플레이하고 쭉.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항공뷰 한번 봅시다. 항공뷰. 자, 요거는 이제 뭐말안 해도 여러분도 대충 느낌 오시죠? 자, 지금 얘는 문제가요. 얘가 움직여요. 자세히 보시면 시점이 고정은 돼 있는데 시점이 확대가 되고 있죠? 광각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뀌지 않는 부분을 찾아요. 어, 이쯤에 고정돼 있잖아요. 여기 정도에만 적용할 수 있겠네요. 자, 얘를 자르고 버립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앞에 가서 얘도 프리즈 한번 걸어주고 프리즈 나온 거 위로 옮겨주고 확대시켜서 이렇게 몇초 안되는 구간이죠 지금 음, 실제로 확대 좀 해보면 얘가 한 6초 7초밖에 안됩니다 자안 움직이죠 가렸으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나는 요 동그란 부분만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쓰면 되고 여기 반절만 하고 싶다 그러면 필름 스트릿 같은거 쓰면 돼요 자 저는 원을 쓸게요 원 써서 확대를 쭉 해서 대충 얘랑 비슷하게 맞춰놓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이게 위에서 살짝 봐서 그렇지 완전 정원이 아닌 것 같죠 자 어쨌든 이렇게 맞췄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있는 차들은 고정 돼버리고 여기만 움직이죠 자 반대 상항 놓고 보면 안쪽에만 움직이고 바깥쪽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얘를 해제하고 필름 스트립을 써서 예, 여기 반만 차들이 다니는 여기 딱 절반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쪽 차들은 움직이지 않고 어, 조금 더 내려야겠어요, 그죠 이만큼 내려주면 자 밑에 차들은 움직이고 위에 차들은 정체되어 있고 이런 상황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아까고 상황이 좀 틀리지만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시점이 지금 거의 고정돼, 약간 흔들거리네 하겠는데 약간 고정돼 있어요. 자, 최대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찾거나 아니면 이런게 가능하면 한번 써보셔도 될것 같은데 여기 동영상에서 기본에서 손떨림 보정 요거를 한번 쓰면 어느정도는 좀 잡아주긴 하는데요 완전히 또 고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시간 많이 걸려요 이놓으면 지금 거의 30초짜리 영상이라가지고 되게 시간 많이 걸리니까 얘는 패스하고 자, 화면에서 제일 덜 움직이는 부분 어느정도 찾아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네요 그냥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화면에 차량의 이동이 많거나 뭐 내가 원하는 구간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찾으면 됩니다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제일 처음에서 그냥 프리즈 할게요 자 위로 올려 주시고 쭉당겨서 자, 다 덮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스크 가서 어 어디 부분 해볼까요 이렇게 오려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오려내려면 타원으로 하면 되겠죠 원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잡아당겨야 되나? 당기고 크게 하고 얘 돌려서 좀 줄이고 여기에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런 느낌 나는 거죠. 이런 느낌. 멈춰져 있고 이쪽만 차가 움직이고 또 반대로 이렇게 또 가능하겠죠. 아래만 차가 움직이고 자, 좀 지루한 것 같은데 속도를 올려야 겠죠 자 요거 두 개를 이렇게도 한 해볼까요 복합 클립 만들기 에서한 덩어리 만들어 놓고 속도에서 올리기 자 그러면 이 영상은 좀더 속도가 더 빨라지기 이런식으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스크에 관한 영상 이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자 마스크를 근데 언제 쓰느냐 무언가를 화면에서 보여주고 싶거나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사용한다 라는 것들은 기초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한번 배우셨을 건데 이 한정되어 있는 마스크만 가지고도 이런 재미난 영상들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로 촬영해서 써먹고 싶다면 요 주의할 사항들이 좀 있어요 뭔가 어, 좌우 대칭이나 직선으로 잘라낼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삼각대를 고정을 해놓고 화각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쪽 방향에서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혹은 차가 막 지나가는 상황을 찍고 또화면의 반절 정도는 여러분들이 도로에서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시는데 이제 차가 탁 멈춰 있고 여러분들만 걸어가는 장면을 연출하시면 되겠죠 어, 그러면 그 절반을 잘라 가지고 한쪽 차는 멈춰져 있고 여러분들은 걸어가시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연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반대로 촬영을 할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방향을 거꾸로 걸어가는 거예요. 뒤로, 뒤로 걸어가시고 그 영상을 찍은 다음에 역방향 재생 여기 역방향 재생이 있잖아요. 예로 하면 차가 거꾸로 가고 여러분들이 똑바로 걷고 있겠죠. 어, 그렇게 하는 영상도 만들어서 일부 부분에 마스크를 적용하거나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은 마스크에 관한, 마스크 응용에 관한 기능 기능을 설명을 드렸고요. 마스크 역방향도 된다는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쓸때 여기 있는 이 프리즈라는 기능 설명 드렸고요. 프리즈를 해도 그 사진처럼 보이는 이미지는 외부로 저장할 수 없다, 빼낼 수 없다.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셨으면 어뭐 그걸로 된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좋으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자 지금 제 구독자의 비율이요, 어 구독자는 많이 늘어났어요. 네, 구독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어, 아직까지도 비율이요. 어, 그냥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웃음> 뭐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 좋으셨다면요. 앞으로도 저는 어, 다른 유튜버들, 캐컷 유튜버 올리시는 분들하고 좀 차별화된 영상만 위주로 올리려고 열심히 서칭도 해보고 응용도 되게 만들어보고 평소때 다니면서 이렇게 뭔가를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다가 와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7시 48분인데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일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 열심히 하는구나 좀 생각이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이때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이었습니다.